오랜만에 저의 최애 브랜드 버거킹에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바로 오픈 런하러 고! 제가 이용한 매장에서 최초로 신메뉴 주문한 사람이 아마도 저인 것 같네요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주문할 때 단품 기준 8,600원 아메리칸 스타의 스모킥 돼지고기 바비큐와 소고기 패티를 한입에 먹어보니 맛이 아주 어우 특히 바베큐 소스에 묻어진 저 하이라이스맛 나는 소스가 풍미를 더해줍니다 개인적으로 맺어보는 등급은 그레이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새로운 메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